중개업자가 중개업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호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나요? 탈례에 의하면 형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 취득은 그 재산상의 이익을 법률상 유효하게 취득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 취득이 법률상 무효라 하여도 외형상 취득한 것이면 족한 것이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6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 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촉탁서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도록 되어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임차권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려되면 임차인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그 임차권 등기의 기초가 되는 임대차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장차피신청인의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에 의한 법원의 재판을 거쳐 그 임차권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는 신청인은 외형상으로 우선변제권 이는 임차인으로서 부동산담보권의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니 이러한 이익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이익으로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